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언이에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한동안 늪에 빠져있다가 이제서야 쏙 올라왔어요 영양 보충도 할겸 이번에는 너무 맛있는 돼지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압력솥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할게요 이번에도 항상 애용하는 곳에서 고기를 주문했어요. 센스있게 월계수잎도 넣어주셨네요. 갈비살에 살점이 많지 않아서 앞다리살을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500g, 돼지갈비살 500g, 이렇게 사용했어요 먼저 갈비살을 물에 담궈 30분 동안 피를 빼줄게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불순물이 빠지게 한번 끓여줄게요 앞다리 살도 큼직하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을 담고 월계수잎을 넣어준 뒤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고 5분정도 익혀줄게요. 돼지고기와 뼈사이에서 핏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익혀주세요. 한번 익힌 고기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준비할게요 양파 하나 썰어주고 키위 하나도 썰어서 블렌더 계량컵에 담아주세요 키위가 연육작용을 하는데 키위보다 배를 갈아넣는게 더 맛있어요 진간장 80ml 설탕 3큰술 간 마늘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후추는 3분의 1 3 작은술 그리고 참기름 2큰술을 넣고 매실청 1큰술 물 200ml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세요. 블렌더 사용시에는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블렌더는 위험하기 때문에 분리를 먼저 해주시고 선을 뽑아주세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준비해둔 고기 위에 양념을 올려서 잘 섞어주세요 대파 한대 총총 썰어서 넣고 섞어주세요 랩을 씌우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하루정도 재워둘게요 압력솥에 고기를 예쁘게 올려주세요 고기와 양념을 다 담고 고르게 잘 펼쳐주세요 압력솥 뚜껑을 닫고 추를 바르게 세운 뒤센 불로 끓여주세요 추가 강하게 돌면 중약불로 줄인뒤 15분 끓여주세요 찜을 찌는동안 채소를 준비해볼게요 감자 두개를 깍둑 썰어주세요 당근도 예쁘게 모양을 내어주시고요 표고버섯도 깨끗이 닦은뒤 예쁘게 칼집을 내어주세요 양파도 깍둑 썰어줄게요. 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압이 잘 빠졌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준비해둔 채소를 다 넣고 뚜껑을 닫은 뒤 5분 더 끓여주세요. 압력솥에 압이 다 빠져나가면 뚜껑을 열어주시면 돼요. 짜잔! 완성! 이제 먹기 편하게 낮은 냄비에 예쁘게 담아줄게요. 채소와 고기 모두 양념이 잘배었고잘 잘 익었네요 처음부터 고기와 채소를 다 넣으면 죽이 되어서 채소를 뒤에 따로 넣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지방 가득 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도 부드러워서 잘 찢어지네요 감자도 포슬포슬 잘익었고요 정말 너무 맛있네요 음. 정말 너무 끝내주는 갈비찜이에요 고기도 한가득 야들야들하면서 쫄깃한 갈비찜 오늘도 밥 두공 오늘은 비하인드 컷을 준비했어요. <웃음> 양념을 한 바가지 흘리는 대참사 중이에요. <웃음> 수습하기 바쁘네요. <웃음> Thank you. 감사합니다.